어다 잘한다 우리 어, 아 이거 너무 다 잘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러블리즈는. 잘해. 我吃饱了。我真的... <laughs> 哇太好啊 2대 2로 편을 나눌 겁니다. 어! 오파라즈 파라! 1, 뭐? 니야 현재 이 다이. 저희 명 짧게! 개명 생명. 트윈즈. 뭐 있죠? 작전이 부이랑빵떡이 아! 저희빵떡이이랑빵떡이와 저희는 트윈즈입니다. 트윈즈. 상 트윈즈입니다. 트윈스 잠깐. 주세요. 안 돼. 야, 대박. 자,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그만. 안, <르기만> 그만, 그만. 안, 네. 안이 돼. 이 팀이 더 잘했다. 부엉이와 빵떡이냐 트윈스냐? 아, 올려 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리네. 아, 동방. 동방 아, 승리! 동방 <르기> 승리! 아까 코코를 잡으러 가.